1.1 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키리 프랜드 3번 김철 11번 이청준 12번 김동현 23번 한준혁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아시아권 국가 대표 선수들 함께 꾸준히 있는 팀, 무소와 팀, 코끼리 트레임 이번 자, 경기 오케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투 포인트! 아아! 다운로드 성공시킵니다! 맞습니다. 아, 리방을 계속 달리고 있는 김고인 선수예요. 어. 그렇습니다, 잘 싸우고 있고요. 한준혁! 아 나이스 패스! 끝점 인정다. 라스 캠프! 한준영과 김동현! 나이스! 한준영! 아, 어 아, 맞어! 그 예!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맞어! 어 아, 맞어! 아, 맞어! 아, 아, 아, 어 아, 어 아, 무소 대어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라고 하는 대표팀 선수들 정말 환영할 때해서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a s m t 니다 P.E.C. 한준영 김상우가 왜죠? 어환요 그리고 외각수 코로에서 김철수다. 네. 김철윌위이 2층에서 어또잘나가 네, 습니다 선수 보고 장범지 전현무 선수. 네, 이거 네. 어, 네. 그 위에 다 있네요. 진짜까지는해렇김상환의 대로 아이들. 김아김철화의했어요한들김한화의아이김이이 하고 하고 리액시 한준형 어깨 싸움으로이겨 내고 득점에 성공했고 김상훈 곧바로 1득점 한준형 한준형 아 걱정 아, 부르셨고요 아 신발이 바뀌어졌네 이장대 마무리 2번 2번병 김동현 아! 진현, 어! 성공 수고해 수고 수고해 고 수고해 주세요. 수고해 주세요. 고해 수고해 주세요. 수고해 주고해 주세요. 수고고해 주세요. 수고고해 주세요. 수고해 주세수고 우 9번! 전3구 17번! 김은란 축구 23, 23, 2선2 4 23, 번진선진 선수가 함께하니습니다 23, 23, 23, 23, 23, 23, 23, 23, 전3 23, 23, 23, 23, 23, s o m e b o d grilling t j m wants to play. k r d 와, 오, 휴가 영이 다시 한번 뺀살입니다. 스킬 이거봐 이봐스오이리라아시바한지라 이번 언더이스받고가관서 잠시 한 10초. 천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현. 공요명의상업립다다 어우 어 생각의 결승전 경기 <웃음> 참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스포티비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웃음> 한재규 선지입니다. 와 j 김 n t a s 다 grup p o s i t i 하오늘하 proprio b 을 i 훯 선지 pier ata 롤 l o y e 다시 다시. 이크리와이크이크리와리를이크어이크리이크는 세이크김동현니다 아, 이정춘이정춘 오늘 식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정춘 김동연의 타이트한 에한지기가 한지기와 미스스레스 매치!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 가자, 짝짝. 이즈마 빠른 스피드로. 이즈마 이런 탄력을 시키고 있었네요. 굉장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 방송을 안 하려면 이즈마 그럼 이정준 어떨까요? 이정준, 범격을 해고. 점심, 성공. 간지영 나랑은 이점치다 이거 이자 두 번. 점수 점. 수 점. 점 점. 수이 점. 점수 이 점. 점수 이 점. 점수 이 점. 점수 점. 점. 점. 이어서 놀고, 하나, 이, 이치, 두 번째는 리반도비오. 로봇습니다이이돌 아 그리고 세에서 반칙하러 찐반칙게요마무이두개고요 김철! 김철! 컴퓨스 코리아 3x3 프리미어리그 2019 2라운드 우승팀 코끼리 프렌즈! 2라운드 우승팀 코끼리 프렌즈 그리고 2라운드 MVP 바로! 준비, 준비, 준비. <웃음> <웃음> 네 정말 뭐, 이네명의 선수 모두가 다 MVP죠 우리 네명의 선수 모두가 다 MVP를 받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3라운드 경기는 다음 주 토요일에 바로 이곳에서 건대 커먼 그라운드에서 진행하니까 많이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영보였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